포구가 내리던 어느 집 불을 끌 때마다 인간 형체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이상한 형체를 본 그녀는 테이프로 스위치를 막아두고 뒤늦게 잠을 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괴이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조심스럽게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꺼졌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불이 꺼지면 유령이 나온다는 소재로 만든 단편 영화인데요. 훗날 제임스완 감독이 극장판으로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